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노래방 처음 간 사람이 100점 맞으려고 하면 안 돼요. 노래를 못 불러요. 그냥 나오는 대로. 내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점수 나오는 거 받아들이고 조금씩 나아질 생각을 해야지 난한 번에 완벽해야 된다. 그러면 한 번에 육바람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은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합니다. 막혀버려요. 그게 아니에요. 지금 내 처한 상황, 내 역량도 있지만요. 내 역량, 내 기질, 뭐 내가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.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. 남들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그 범위가 정해진다고요. 그럼 요 안에서 자랄 수밖에 없거든요.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육바람일만 하면 돼요. 양심에 걸리지, 크게 찜찜하지 않게. 할수 있는 한에서 제일 자명하게. 완벽한 자명함이 아닙니다.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자명함을 추구하시니 그러면 그 씨앗은 반드시 좋은 과보를 낳겠죠. 그 과보가 자꾸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를 맛보셔야 여러분 실력이 들어요. 그런데 곧장 씨앗 뿌리고 바로 열매 맛보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예 씨앗만 심으시면 자연히 저 열매가 거어져요거어질 때쯤 되면 뭔가 여러분이 더 편해집니다. 힘이 나요. 학당도 그러잖아요. 씨앗 뿌려놓고 열매가 맺어지면 고그 힘으로 좀더 더 좋은 씨앗 뿌리고 더 좋은 씨앗 뿌리고 예, 이러다 보면 점점 수월해져요. 그래서 힘들던 게 점점 수월해지게 됩니다. 자꾸 많은 열매를 수확하게 되니까요, 그 분야에서. 예, 그런데 이 열매 과부가 안 일어나는데 계속 씨만 뿌리려고 해도 힘들 거고.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서 그 급한 마음에 막 열매를 빨리 맺어라 하면 그건 억지가 돼서 탐진치가 돼 버리니까 무위의 공식에 맡겨 두세요. 우주가 알아서 해 줘요. 적절한 때 적절한 타이밍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니까. 여러분은 씨앗 뿌리는 그것만 신경 써라 이겁니다 예,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라는 걸못 믿고 뿌려도 답답하실 거고 이건 당연히 그런 거니까 그이 씨앗에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지나간 일 가지고도 분석해보고 자꾸 양심분석 하시다 보면요 확신이 좀더 빨리 드실 거예요 반드시 내가 뿌린 씨앗에는 열매가 과보가 있더라 생각 말 행동에 육바람이를 담으면 반드시 담은 만큼 과보가 있고 육바람이라 안 담으면 안 담으만큼 반드시 마이너스 과부가 있더라. 열매가 형편없더라. 어떤 경우 열매가 좋더라. 이거를 잘 분석하셔야 돼 농사짓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런데 전문가가 되셔야 돼 그래서 하늘한테 맡기는 거잖아요.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. 하늘한테 맡기는 거예요. 우주인과법에 맡기는 거예요. 인과법이 알아서 해줘요. 예. 처음에는 그게 이제 확신이 안 드니까 자꾸 좋은 씨앗만 뿌리라고 해도 막막하시겠지만 실험을 자꾸 해보시다 보면 이제 감이 온다고요. 하늘을 믿게 돼요. 내가 이 정도 노력 기울이면 하늘도 반드시 이 정도 해주더라. 이제 우주 공식이 그렇더라. 이걸 아시게 되면 영성이 개발된 거죠. 그러면 인과법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지고 더 좋은 씨앗을 뿌리게 돼요. 이제 결과를 믿으니까 예. 그렇게 되시면 카르마가 많이 바뀝니다. 그래서. 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복잡한 일이 많지만 전 국민적으로 해야 될 운동은 양심 운동이고 각자 자기 처한 자리에서, 처한 환경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 기지를 가지고 완벽한 게 아니라 각자 위치에서 최선의 씨앗을 뿌리자 하는 겁니다. 그러고 결과물을 기다리자 하는 거죠. 그러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 좋은 열매들이 열릴 것이다. 우리나라의 풍성한 또 좋은 과보가 이제 그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될 겁니다. 뿌릴 때는 이게 언제 되냐 할지 모르지만.